올해가 드디어 이제 드블라조 시장의 임기가 음. 마지막이고 네. 새로운 뉴욕시장에 이제 들어서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시안계인 앤드리 양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아시안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음. 어~ 이~ 그~ 지금 뉴욕시장이 예비선거라고 해요 그래서 뉴욕 시장 후보들이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있고 공화당 후보들이 있잖아요. 어허? 그러면 6월 22일날 선거를 해서 각 당별로 이제 뽑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나중에 11월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뉴욕 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 뽑는 음. 거죠. 그래서 그 예비 선거라고 하는데 그게 6월 20일에 있고 22일에 있고 음. 그다음에 6월 어, 12일부터, 음흠. 6월 12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됐어요. 네. 그래서 12일부터 20일까지는 조기 투표. 음. 그니까 러 이제 그 당일날 못 가시는 분들. 그 다음에 우편 투표 하시는 분들은 우편, 그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6월 15일까지 보내시면 되고요. 음. 아니면 그 예비 선거일인 6월 22일까지 22일. 가시면 되고. 뉴욕 시장 선거에 지금 엄청 많이 후보들이 출마를 했어니까요 민주당 음. 후보만 16명. 음. 공화당 후보 세 명. 그런데 이제 뉴욕은 민주당이 거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. 높은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많이 했고 이번 그래서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 타, 사람이 뉴욕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어, 이번 선거에는 뉴욕시장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요. 감사원장 선거, 뉴욕시 공익옹호관 선거, 뉴욕시의원 보로장 선거 이렇게 다섯 가지가 다 한꺼번에 오, 합니다. 볼게 많네요. 네. 그, 뉴욕시 의원 선거는 처음으로 한인님들이 이번에한 다섯 명 정도 출마를 했어요. 그래서 한인들, 그, 하시는 분들도 유심하게, 보,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그, 지금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 토론회가 연이 세 번이 있는데, 이미 두 번을 했어요. 지난 3일에 했고, 10일, 얼마 전에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16일, 뭐, 바로 직전에 이제 한번더 있는데, 민주당 후보 토론회는 여론조사 결과 그 상위 다섯 명, 순위 다섯 번째까지만 참여를 해요. 그래서 지난 10일에 이제 있었는데, 음, 지금 그,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.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미리 발표가 되잖아요. 음. 하기 전에. 근데 좀 다양해요. 이게 지난 7일에 뉴욕원하고 그 입소스가 한 여론조사에서는 에릭 에덤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그 22% 1위를 했어요. 네. 역전이 처음으로 된 거예요. 원래 앤드류 양이 계속 1위를 네네, 하다가 네네. 그때 처음으로 이 에릭 에덤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1위, 그다음 에 앤드류 양이 16%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2위를 했고 캐슬린 가르시아가 5%, 마야 와일리라는 이제 변호사인데 이제 인권 운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9%를 얻어서 요렇게 이제 이분하고 아한 분이 빠졌구나 스카스트링어까지 해서 다섯 음. 명이 어, 그, 토론회를 했고. 근데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은 또 이거는 픽스 11 뉴스하고 에머슨 컬리지가 공동조사한 조사인데 여기서는 좀 줄어들었어요. Mm -hmm. 그 여전히 에릭그 에덤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18%로 1위인데 음. 2위가 엔드리왕 15%. 이번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. 그리고 스카 스트링어가 좀 뒤쪽으로 밀려 있었는데 15%가 돼서 엔드리앙하고같고 어. 네. 3위가 케슬린 가르시아가 팔 위고, 팔 네. 퍼센트로, 삼 위고, 그다음에 마야 와일리가 뒤로 밀려서 사 퍼센트.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일, 네. 이 위가 근데 중요해요. 그렇죠. 네, 과연 네. 앤드류 양이 일 위를 할 것이냐, 에릭 네. 아담스 이 보로장이 계속해서 일 위를 유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최근에. 네. 이일 위를 하고 있는 음. 에릭 아담스 보로장의 음. 스캔들이 하나 터졌어요. 오. 그래서 이게 한 언론이 갑자기 네, 네.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두 번째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회 직전에 이게 음. 언론에서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번 두 번째 토론에서 회그 나머지 네 명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일 위를 하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공격의 대상이 되죠. 터진 게 뭐냐하면 이 지금 그 에담스 보로장이 그 뉴욕 시민이 맞느냐. 이게 음. 뉴욕 시장이니까 당연히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렇죠? 그 이분이 그 여자친구가 뉴저지에 사는 거예요. 아. 근데 뉴저지에다가 보, 그 보, 본인하고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얻었어요. 어.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집이기도 한 거죠. 그러네요? 어떻게 보면. 에?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, 이 언론에서 뭐라 했냐면. 대부분을 음. 이 뉴저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음. 이렇게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. 네. 그러자 난리가 난 거죠. 어허. 그래서 이제 이그 지금 애덤스 보로장은 자기가 지금 당선이 되게 생겼는데 그쵸? 이게 터지니까 에. 이걸 수습하냐고 난리가 났어요. 네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게 맞다. 나는 음. 계속해서 브루클린에 살고 있고 이 뉴저지는 가끔 간다. 그래 갖고 본인의 그 이지패스 기록까지 공개했어요. 내가 작년에 봐봐. 지금 뉴저지를 내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넌 게한 10번밖에 안 되지? 음. 나는 이렇게밖에 안 갔어라고 했어요. 네. 근데 그날 토론회때 어떤 얘기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어! 나왔어. 이게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갖고, 아, 이 보로장이 네, 네.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네 집까지 공개한 거예요. 언론 기자들을 세상에. 자기네 집으로 불러. 봐봐, 내가 여기 거주하는 곳이야. 막 이렇게 공개하고, 그리고 나, 작년에는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나는 보통 보로홀에서 밤을 보낸 적이 많아. 음. 막 이렇게 해서 수습은 하고 있는데, 수습이 잘안 되고 있어요, 지금. 힘드네요. 예, 네, 예. 네. 음. 누가 봐도. 좀 뭐가 있죠. 그러니까 만약 에 뉴저지 사람 똑바로 얘기를 해라. 뉴저지 주민인지 뉴욕 주민인지 정확하게 해라. 지금 난리가 났죠. 그동안 이, 그 동안 이그에담스 보로장이 앤드류양 보고 오히려 너는 뉴욕 뉴욕커가 아니야라고 공격을 한게 뭐냐면 음. 그 앤드류양이 그 뭐지? 아마 별장인 것 같아요. 그게 뉴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너는 다른 데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데 거의 있는 거 아니야? 넌 뉴욕가 아니야? 라고 공격을 몇달 동안 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네. 앤드리 양이 그날 토론회에서 네가 지금 나를 뉴욕 아니라고 공격을 하더니 음. 그런데 너는 심지어 너는 뉴저지에 살면서 나를 음. 공격한 거야? 이렇게 막 지금. 오. 그날 그래서 난리 썼겠네 네, 난리 났었어요. 음. 그래서 이런 지금 스캔들이 터졌고 애뉴류 네. 양이 또한 가지는 지난번에 그 뉴욕시 소방 소방관 그 소방관들 노조라고 하죠 유니언에서 그 지지를 표명했어요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아시다시피 소방관들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거 아시죠 그쵸.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애뉴류 양이 2위로 떨어졌지만. 지금 1위 하고 있는 애덤스 보로장의 스캔들이 터졌고 앤드류 양은 소방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음. 그래서 우리가 어? 앤드류 양육시장안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수 있다. 음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누구를 지지하고 계시는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뭐 투표들 많이 음. 하시고 그래서 좋은 시장이 좀 네. 됐으면 좋겠어요. 지금 드블라주 시장이 계속 연일 그 이번에는 뉴욕시 그 투표 방법이 좀 특이하잖아요. 뉴욕 시장을 자기가 순위를 매겨서 1, 2, 3, 4, 5 해서 다섯 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자, 내가 어떻게 투표하는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네. 브리핑 시간에 이렇게 보드를 하나 만들어 왔고 베스트 뉴욕 시리 피자 토핑. 음. <웃음> 이렇게 써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토핑 1순위, 2순위, 음. 3순위, 5순위까지 여덟 개 중에서 선택해서 고르는 장면까지 막 보여줬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걸 사이트까지 만들어 놔서 그거를 가서 막 한데 막 투표하는데 1위가 페퍼로니더라고요. 아 <웃음> 뭐 그런 것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선거도 투표도 어쨌든 홍보도 하고 네.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데 언론에서는 막 그러죠. 임기가 얼마 안 남더니만 음. 드블라주 시장이 좀 우스운 짓거리를 많이 한다. 음, 음. <웃음> 이제 피자 까지 들거나 저런 네. 걸 보여주고 막그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블라조 시장은 아시다시피 많은 조롱들을 받고 있고 그렇죠. 네.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, 지금 빨리 또 음, 좋은 그 다음에 좋은 시장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 네. 조금 안전하고 음. 좀 제대로 된좀 우리 교육 관련해서 특히 많이 먹었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잘 정책을 펼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번에 당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.